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! 오늘은 아주 간단한 요리를 해볼건데요 여러분 다들 라면 좋아하시죠? 라면인데 맨날 똑같은 라면 아니면 같은 조리법으로 해서 상당히 지겨울 때 됐는데요 짜장라면 같은 경우는 맨날 똑같이 먹으니까 좀 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파는 짜장면하고도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짜장라면을 좀 특별하게 해서 먹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같이 맛있게 먹는 팁을 알려드릴거예요 짜장라면 200배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같이 만들어볼까요? 양파 돼지고기 다진 마늘 간장 설탕 짜장라면 2개 양파 는 이제 잘게. 레시피는 2인분 분량으로 적어 놓을게요. 기름을 약간만 둘러 주고요. 다진 마늘. 그다음 고기. 고기는 돼지고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. 뭐 다리나 목살, 삼겹살 다 상관없는데 삼겹살을 넣는다고 하면은 처음에 기름을 안 두르고 고기 먼저 볶아주시면 되고요 고기 겉면이 노릇노릇해지면 양파 양파도 넣고 그 다음에 간장은 사이드에 다가한 큰술 음 설탕 짜장라면에 있던 건더기 스프 전덕이 스프도 지금 넣고요 그럼 액상스프 이게 가루로 된 짜장라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 때는 가루보다는 액상으로 된 소스로 하시는게 훨씬 더나을거예요 춘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춘장도 조금만 넣어주시면 더 맛있어 지겠죠? 불을 키고 물을 한두 수저 두 수저 정도만 넣고 살짝 끓여줄게요 소스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면을 넣고 4분간 끓여줄게요 4분간 면을 끓였으면 이제 건져주고요 면을 소스에 넣고 30초간 볶아주면 끝입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짜장면 냄새 짜장면 냄새 간짜장 냄새 간짜장 냄새에요 음. 음. 고기 맵죠?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. <놀람> 깨끗이 먹었습니다. 음? 짜장라면을 좋아하시는데 평소에 조금 질리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진짜 맛있게 잘 드실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라면 먹을 때, 이제 지겨울 때는 이렇게 해 먹어요 왜냐면은 이제 전화 주문으로 뭐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해 먹는데 이게 진짜 간짜장 맛이 나거든요 이게 가루 분말스프보다는 액상스프로 해야 더 맛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더 추가한다면은 우리집에 춘장이 있다 면은 춘장 뭐티스 엄청 조금 넣으시면은 진짜 훨씬 맛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라면으로 간짜장 맛을 느낄 수 있는 강추 레시피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짜장라면 200배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?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